아, 아 불러놓고 왜 이렇게 하나? 무슨 일 있나? 아, 오다 다친 거 아니야? 아 전화도 안 받고 진짜 걱정되게. 빨리 와라, 걱정된다. 진짜 야, 너왜 이렇게 늦었어? 야나 봐봐 너 지금 울어? 야 무슨 일인데 아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? 오다 넘어졌어? 아니 그거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우냐고 설마 또 남자친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? 아. 하... 내가 그 남자는 아니랬지. 아니야 일단 일단 다 됐고 그만 울어. 왜 이렇게 울어? 그 사람 때문에 그만 울어. 너 울면 나도 속상하잖아 진짜. 얼마나 우는 걸 참았으면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진짜 이제 말좀 해봐 응. 음, 그만 울고 말좀 해봐 무슨 일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는데 또 이렇게 울어 말좀 해봐 하 진짜 걔 진짜 못났다 너는 걔가 뭐가 좋다고 걔를 그렇게 만나? 너도 그 정도 노력했으면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어? 너 지금 그렇게 울면서도 해편 들어주고 싶어? 나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래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?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너가 너 아픈 것까지 참아내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진짜 나 너네 더 이상 사귀는 거못 봐주겠어 그냥 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? 너 아프게 하는 사람 말고 너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너한테 한없이 잘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야? 그런 사람이 왜 없어 바보야 여기도 있잖아 그래 여기도 있다고 너가 그 사람 좋다길래 난 그냥 네 옆에서 친구로 있는 걸로도 만족스러우니까 괜찮았어 근데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꼴 그거 보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건지 알아?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병신같이 느껴지는 줄 알아? 걔한테 상처받아서 오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내가 얼마나 화가 난데 마음 같아선 다 뒤집어 놓고 싶어 진짜 근데 그러면 네가 많이 아플 거잖아 네가 상처받을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네 옆에서 위로나 해주면서 근데 더 이상 못하겠다 너한테 좋은 친구로 못 있을 것 같아 너가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거더못볼것 같아 내 마지막 부탁인데 제발 제발 그 사람이랑 헤어져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랑 만나자는 말 아니야 너의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발 좀 헤어져라. 그 사람 때문에 너 항상 울잖아. 마음 아리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. 그만 보고 싶다 진짜. 네 인생 그렇게 갈가먹지 마. 진지하게 생각해봐. 그 사람이랑 끝내는 거. 계속 그 사람 만날 거면 난네 옆에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. 미안. 미안해. 내가 널 좋아해서도 미안하고 이렇게 옆에 못 있는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해.